덴보의 남자 수업. 네, 안녕하세요. 어, 남자 수업 덴보입니다 네, 브래드입니다. 어, 저랑 브래드랑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낚시랑 캠핑을 즐기는데 벌써 이렇게 즐긴지 한 거의 1 년, 일년 정도 됐죠? 네. 일년 됐어요. 예, 일년 정도 됐는데 어, 낚시하면 그래서 선입견들이 어, 굉장히 뭐 지루하다, 기다리는 거다, 뭐, 뭐 냄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 너무나 어, 즐겁게. 어 이렇게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요로족처럼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런 즐거움 을 소통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이렇게 뭐가 가... 뭐가 즐거워요? 어 먼저 이렇게 가는 즐거움이 있죠. 운전 안 해서 그래요? 네 맞아요. <웃음> 저번 주에 운전면허 땄습니다. 네. <웃음> 자 여기가 이제 울진 바다인데. 굉장히 멀리 갔어요 네. 멀리 가가지고 여기서 오늘 저희가 낚시 고기도 잡고 캠핑도 할 어,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뭐다 왔네요 이제. 음, 네. 여기가 이제 군사 네, 울진이랑 삼척 사이인데요 뭐 네. 거의 삼척 그냥 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동해바다는 어, 이날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네. 너무 좋았어요 자, 출발합니다 그때 딱 퇴근하고서 바로 간거죠? 네, 맞아요. 음. 아, 이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바닷가로 가는 갈 때죠. 네. 너무 기분 좋아요, 저. 때는 모든 꿈과 희망이 네, 네다 있죠, 그때는. 고래도 잡을 것 같은 느낌으로. <웃음> 고래는 못잡 채비를, 그러니 딸리잖아요? <웃음> 고래는 잡으면 불법입니다. 네, 고래는 잡으면 안 되죠. 고기를 이렇게 모을, 저게 떡밥이죠? 네, 이게 예, 고기를... 이제 예. 저는 감성돔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함척 쪽에 감성돔이 잘 나온다는 네 어느 조사님의 영상을 보고 <웃음> 네, 저는 바꿨습니다. 이때. 진짜 이날만 바다 고기는 먹는 재미도 있지만 잡는 재미가 또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뭔가 대학에 안 가봤는데 <웃음> 물면 네, 대학에 합격한 기분입니다 네. 입질이 없어서 지금 건져 올리는 거예요 잡힌 게 아니에요 저게 20년 된 일입니다 <웃음> 오우 브래드는 이렇게 찌낚시를 네. 처음에 했었어요 네 이때 감성돔은 찌낚시를 한다 그래서 잠깐 공부하고 원래, 원래 처음에 샀을 때찌낚시대 이거 지금 산게 제가 제돈 주고 산거 중에 15,000원짜리는 샀었는데 저때한 6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저는 좀더 좋은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갯바위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갯바위 높이가 100m 됐죠? 150 헤어스클레요? 네, 롯데월드 타워 말했어요. 네. 네. 저 제가 한국의 베어그리스입니다 아, 네. 배어그리스 네. 베어 성대모사 되지 않아요? Hi, my name is Bear g r l s 자, 베어그리스 성대모사는 저희가 베어그리스 특집으로 조만간에 기획물로올릴 예정이고요. 네. 네. <웃음> 자, 이때. 고기가 잘안 잡혀서 네. 어디? 저 앞에 저 앞에 수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아, 고기들이 많이 있죠. 네, 지금 망상어들이 음. 있고요. 눈으로 보이는 건뭐 놀래미, 망상어. 뭐잘 모르는 고기도 있고요. 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팔뚝만한 것들이 막 지나갔어요. 네. 네. 저기 떡밥을 던져서 고기들을 네. 유입을 합니다. 네. 방금 고기가 네 오우 어, 지금 멀었죠 지금 어우 저때 되게 힘이 되게 좋았나봐요 멀었어요 어우 그네요 좋았죠 자, 어. 저, 저 소리가 고기가 힘이 좋아서 음. 음, 드랙을 많이 풀어놨어요 네. 오꽤 크다 잡았습니다 네. 뭐야 얘 근데 망상어라는 고기였어요 네 바다의 붕어라고 <웃음> 바다의 붕어 <붕어라고. 웃음> 맞아요? 어, 네이버 위키 <웃음> 어. 그 백과에 적혀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바다의 붕어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니, 첫 번째 맛은, 고기 손맛은 뭐 음. 괜찮았어요 근데 네. 고기는 이렇게 잡을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잡았어? 저는... 어두 번째죠 두 번째 네두 번째 음, 저때는 저원투로해서 그냥 멀리 던져놓고 그냥 팽팽하게 해놓고 아... 네, 입질만 기다렸어요 광어 아니, 도다리랑 작은 또 물고기 친구 음네. 좀뭐 용치 그러니까. 놀림인 것 같은데 정확하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이제 먹을 걸 잡았으니 철수하면서 저 솔방울을 제가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캠버파이어 할때솔방울이 불이 잘 붙거든요. 네. 꿀팁입니다. 그래서 소방울 좀 챙겨가는 중입니다.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습니다. 자또 네. 저렇게 지는 석양을 보는 그런 눈의 즐거움도 있죠. 네. <웃음> 아 좋아요. 저때 자고 있지 않았나요? <웃음> 네 실로 뜨고 어... 있었어요. <웃음> 자 저희 도착한 어느 작은 항구인데. 네. 근데 위 위쪽 쪽이 포항 쪽은 부두가가 예쁜 데가 많았는데 음. 네,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좀 먼저 데 네. 맥주 한 캐를 딱 먹고요. 네. 저샀죠 저희 저 무슨 물 저게 물 탱크예요. 샤워 무슨 네. 뭐 무슨 하는 건데 오천 원 주고 샀는데 음. 다이소에서 샀어요. 괜찮더라고요. 괜찮라요캠핑가면 물이 굉장히 어, 저기 중요하거든요. 네. 저 이제 돌레미 이거 브래드가 망상어 네. 네. 네, 이거는 도다리. 크... 네. 이가운데 있는 눈의 위치에 따라서 도다리랑 광어가 나뉘는데요. 뭐라, 네. 뭐라 그랬죠? 좌광우도 네, 좌광우도. 그 오른쪽 눈이 가운데 올라와 있으면 도다리. 네. 네. 왼쪽 잡죠. 눈이 올라와 있으면 광어. 네. 지금 도다리예요, 저거는. 도다리를 잡았습니다, 자. 브래드가 거의 생선 손질을 하는데, 뭐 따로 배웠나요? 아니 배운 거아니에 영상 보고 다 하는 거죠. 뭐. 어? 잠깐만요. 저, 저 망성어에는 네, 새끼들이 있더라고요. 아 망성... 망성어도 저 새끼를 베어나는 생선, 꼴락도 마찬가지아 진짜요? 알이 없네요, 그러면? 네, 알이 없어요. 아, 주세요. 알이 없는 생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놀래미였나요? 네, 놀래미. 어, 이게 처음엔 약간 징그러 보일 수 있는데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웃음> 자 <웃음> 도돌이까지. 저는 주로 하는 임무가 저거예요. <웃음> 저거예요, 저거. 늘었죠, 저것도 하는 게. 네, 저기, 네, 저거 저희가 다 저번에 이 편에서 키웠던 네. 장작입니다.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네. 어. 이제 조금 남았어요. 한번 이제, 이제 가기 전에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근처에 산에서 먼저 하고서 하든가. 네. 자, 이렇게 모닥불을 수술 저렇게 은은하게 만들어서. 저 저날은 웬만하면 저희가 고기를 잡은 고기를 먹는데 특별히 너무 배가 고파서 목살을 샀습니다. 아, 아니죠, 그거는 원래 다음날 먹자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먹었어요. 네. 허브솔트로 이게 소금을 뿌려주면 고기가 좀 연해지거든요. 아. 저 때가 저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고기 구울 때 네. 그때는 저는 열심히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기를 먹고요. 임무가 분담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아니 뭐 원래 덴버가불 좋아해요. 네, 저불 좋아해요. 근데 텐데서 자다가 오동사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아. 아, 네. <웃음> 배가 엄청 고팠어요. 지금도 고픈데 저거 보니까. 네. 음. 아 진짜 영상으로. 아니 저거는 저걸로 했어야지. 왜 저거. 몇 번을 쓴 건데 저기 했다고 올렸냐 저걸? <웃음> 아, 아니 망을 다 씻어놨는데 뭐뭐 뭐 하는 거야 저게? <웃음> 아니 아. 이따가 합니다. 이따가 해. 요 이따가 했어. <웃음> 자, 저 망에 원래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요 저게 동으로 된 거라서 저희 저거 계속 닦아서 계속 사면 아까우니까. 아, 동으로 됐어요? 네, 저 동으로 된 거예요. 그럼 녹슬지가 않네요? 네, 네, 네. 저거 아래 거는 지금 한네 번, 다섯 번쓴 거예요. 지금 저거는. 근데 뭐 맛은 좋았잖아요. <웃음> 몰랐죠 저렇게 하는지. <웃음> 저희 생선구울 때도 쓰고 고기구울 때도 쓰고. 네. 기름이 쭉쭉 빠지고. 네. 김치는 집에서 싸웠습니다아 저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어디 고깃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아, 비할 바가 안 되죠. <웃음> 목살은 정말 수시 수시 뭐 정, 정말 밖에서 수시랑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기들도자고 활용 점점 라면입니다. 네. 꼭저에서 라면을 밖에서 먹어. 어우, 자 꼬들꼬들 하면 네, 자 꼬들꼬들해. 자 소리가 아 배고프네요. 그러네요. 이제는 어, 어 그제 그제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는 안 먹어야 되겠다. 그데 음. 다시 먹고 싶네요. 저거 <웃음> 보니까. 아직 아니죠? 저기 덴버시는네 저도 어제 좀 과음을 했는데 <웃음> 자, 아, 저, 저, 저 목살이랑 김치랑 라면이랑 오, 갑자기 저기 뭐야 19.. 그..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데? <웃음> 아니, 아니 아니지? 그.. 말고 그 무슨 먹는 먹방.. 아 됐습니다 <웃음> 네. 저 라면을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 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 태우기 시간. 아까 주소온 서울방울인데 <웃음> 잘 보세요. 불이 진짜 금방 붙습니다. 덴버 씨가 지금 장작을 막 소비하고 있어요. 네. 또 하러 가자고. 아, 아, 이 봐. 불이 금방 붙어요. 솔방울. 네. 저 그냥 솔방울 이제 모닥불을 피울 때 꿀팁인데 음. 처음부터 두꺼운 나무를 태우면 안탑니다 그래서 저렇게 솔방울이나 이렇게 톱밥 같은 걸로 불을 태워서 작은 나무가지부터 아, 다 태우고 있어요. 저희 오프닝 때 나온 노래도 사실 가사 중에 저 영어로 돼 있지만 저런 가사들이 있죠. 네, 우리 브래드가 직접 불렀거든요. 번이로. 네. l e v e it out to 번이로. 번이로. Leave it out here. l v e it out here. 네. 그죠? 죠 네. <웃음> Let it burn it 뭐다 태워요. 이때 네. 모든 저희 도시에서 봤던 스트레스랑. 자 다음날인데 비가 <웃음> 왔어요 <웃음> 네. 당황을 했어요 <웃음> 네 밖에서 지금 일단 해놓고 하지만 저, 저는 그냥 먹자 그러고 네. 얘는 이제 찌개, 저렇게 위에 저렇게 네. 타프를 치고 네. 네. 아 진짜 운치가 너무 있었죠 빗소리 들리시나요 <웃음> 빗소리하고 식용유 튀기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웃음> 어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려고 어 그렇네요 지금 네. 듣고 네. 저.. 네 뭐야 비가 오면 빈대떡이나 너무너지너무너무그무고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이무제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오, 오, 음. 하였어요 네.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저거 처음 저런 너무너무생선을 처음 잡는서 <웃음> 내장은 다 뺐는데 <웃음> 모르겠더라고요 팔집을 내서 살짝 속성이 됐죠? 네네 네, 좋다 튀김가루를 넣어서 살짝 저기 간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간을 까먹었어요 네. 처음에 저는 덴버가 다 망쳤어요 저때 아. 저는 <웃음> 요구리가 살짝 자칭 저기 고든 네머인 아! 저 아, 화상을 에이. 입었습니다 <웃음> 와 <웃음> 화상을 입었어요 저는 모양이 생겼죠? 그때 손에 네 비토리아 아. 비토리아가 왜 나오죠? 빅토리아 나오면 안 어, 되는데. 어, 어, 어. <웃음> 자, 아 어, 태웠어요 제가 처음에 손이 다쳐서 그거를 치료하다가. 네. 어. 하지만 반대쪽면은 어, 나쁘지 않지. 네. 보시면. 그러면 여기 네. 아랫 부분이었어? 음. 네. 아닌가요? <웃음> 아니고요. 등 부분이에요 등. 어, 등 부분. 자, 보시면. 아하. 어, 저기 아래쪽 맞네. 아 어, 아래쪽이에요? 어. 아, 저 이거 위쪽을 먹었으니까좀 아. 네. 두 번째 놀램. 그 저때 좀 실수가 좀 있었죠. 저때가 들이겼어요. 네. 절대가 이제 어... 바람이 부니까 불은 제이... 제이미 올리버 고든 냄지가 실수했죠. <웃음> 제가 제이미 올리버 고든 램지 그 요리사 들 팬인데 네. 그거 보고 따라온건데 네, 엄청 따라했는데 자기는 요리를 자신있다면 낚시도 못하면서 <웃음> 요리라도 잘하지 이게 키친 주방에서 하는건 잘할 수 있는데 저 아웃도어 요리는 또다르더라고요 되게 네. 불이나 바람같은것도 많이 불고 기름 농도 저기 온도 조절이 좀 힘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덴버의 핑계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놀램이죠 <웃음> 네. 맛의 순위가 어땠나요? 어...일단은 저 넙치 저기 도다리가 네. 제일 맛있었고 네. 그 다음에 놀래미 네 놀래미 이제 굴비처럼 생겼어요 저기 음, 놀래미도 맛있는 생선인데 아무튼 뭐, 망상어는 솔직히 맛이 없었어요 망상어는 좀 별로였어요 망상 그리고 들 익었어요 또 다른 생선 도좀 바짝 익은 느낌은 들기는 않았는데 네. 자, 이렇게. 실패하면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게 저희 아침 첫 번째 네그 우린 또 이제 여기서 또 히든카드를 갖고 있었죠 이건 브레드가 직접 한 네. 팔도 비빔면 저날은 제가 고든 냄비였어요 <웃음> 고든 냄비 자리 뺏겼네요 네 어? 저게 하이라이트였잖아요 네. 여기다가 비빔면에 오이, 슬... 오이. 저희가 슬. 오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오이가 음, 숫자도 저는 5랑 2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둘이 함께 칼질이 어. 되게 어색하네요 잘 못해요 칼질 <웃음> 얇게 써야 되는데 네, 지금 테이블이 막 흔들려요 어. 지금 네. 네. 그래도 얼추 그림이 괜찮았어요 저것도 칼 20년 됐습니다 저거 아 그래요? <웃음> 아버지 칼제 <웃음> 어. 장비의 절반 이상이 아버지 거예요 나. 자 이제 면을 좀 덜어서 맛있었어요 몇개끓인거예요 저때? 세개세 세 개로 네세개끓었습니다저 때. 네. 한 사람 당한개 반씩 네, 한개 반씩 한개 반씩 먹어야죠 성현 <목소리> 저희가 키가 이, 2미터 그리고 <웃음> 190이니까 <웃음> 네,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웃음> 움직이려면은 네. 네. 저희 프라이팬이 작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차도 연비도 안 좋아요. <웃음> 무거운 애들이 두명 있어서. 나중에 저기 우리 브랜드 씨차 네. 리뷰 한번 해봐요. 안에 차에 다 있잖아요. 네. 모든 게다 들어 있잖아요. 네, 모든 게다 들어 있죠. 네. 제 차엔 모든 게다 있습니다. 어, 저희는 어딜 가도 살수 있습니다. 저 네. 차만 있다면. <웃음> 전쟁 나면 바로 그냥 차만 어, 있습니다. 네. 차면 뭐친구류도다 음. 있고. 네. 먹을 먹을 것도 있죠. 라면도 막 실크 당기고. 라면 한 박스씩 구사십입니다. 자, 어,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제가 뜯기가도 네. 힘들었어요. 이제 데워갖고. 네. 거기 문신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문신이요. <웃음> 흉터가 좀 남았는데 나중에 흉터 리뷰도 해볼게요. How cool. 그래서 <웃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 한다 그랬었는데 나한테. <웃음> cool. <웃음> 얼마나 쿨하냐. 얼마나 멋지냐 네. 네. 저희가 네. 그 저희 좋아하는 유튜브 중에 KC 네스타드인가요? 네.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브이로그에서 어, 수영하다가 상황이 불렸는데 하우쿨 <웃음> <how cool>? 이러더라고요 <웃음> 초긍정으로 저희도 이제 그 정신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떤 네. 일이 있어도 다음부터 이제 뱀버는 네. 문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웃음> 네. 자, 오 요. 아 이것도 비빔면 할때 네. 굉장히 또 젓가락으로 한번에 쭉 짜는 짜릿한 순간 네. 네. 저스키 네. 자, 브래드는 저렇게 생겼어요 <웃음> <웃음> 약간 누구 닮지 않았나요? <웃음> 진짜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자,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하지만 왼손은 손이 뛰어가지고 오른손이 뛰었죠 네. 음. 오이든 <웃음>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면 두 그릇 아닌가요? 응. 두그릇이죠 <웃음> <웃음> 네. <웃음> 최신 유행어를 하셨습니다. <웃음> 네, 최신이죠. 네, 계란까지. 아, 근데 저희가 밖에서 먹어도 할건다 해요. 네, 피곤하다면서 지금 할거다 합니다. <웃음> 지금 여기까지 놓고 집에서도 저렇게 안해 먹는데. <웃음> 왠지 밖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뭐 제대로 갖춰 먹고 싶어요. 네. 뭔가 뒤에 바다 있고. 뭔가 편집해서 그렇지. 굉장히 고래 걸렸어요, 저것도. 어. 팍팍팍돼야되는데 그러니까요. 저. 저거 냉장고 물 부탁해 이거 다 뻥인 것 같아요 15분만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빡빡빡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웃음> 자 이거 어, 먹방입니다 제가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 생선을 먹어봤는데 네. 도달이죠? 저기 이제 케찹이 네. 아니고 초장입니다 <웃음> 네, 놀래미도 먹어보고 맛은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엄마가 해주는 맛보다는 약했어요 아 조리를 너무 잘 못했어 네. 햄버거 다 망쳤어요 지금 <웃음> 하루를 망쳤어요 저거 아 물론 비빔면이라는 네, 저기 네. 오늘의 고든 냄지가한 음식은 괜찮았는데 비빔면은 팔도가 했죠 <웃음> 팔도가 <웃음> 다 해온 거잖아요 <웃음> 팔도가 다 했지만 네. 네 제가 거기다가 이제 생명을 불어넣었죠 네. 네. 그래서 저기 원도우먼이 됐습니다 <웃음> 원도우먼 자 이제 고기를 사실 다 많이 남겼어요 저희 때 음, 배고프네요 아우. 이거는 이제 끝나고 저기 장호항 옆에 해변인데 저희 여름에 저희가 이거 이제 장호항에서 스노클링을 하게 되셔서 미리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네. 자브드덴 뱀보의 남자 수업 저희가 다음에 또 어, 여러분께 들 저희의 즐거운 일상 많이 공유하도록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추천 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 빠이가이즈 <목소리> 빠이가이스! <guys>. <목소리> <목소리> 보고 싶어요!